잡시다 목마름 예수님께서 있다이 오셨을 때 많은 만남을 갖게 되셨는데 예수님과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만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문 듣고 찾아와서 만나는 방식이 하나 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전혀 예측 프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만남인데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만나고 산 사람도 만나고 병자들도 만나고 이기지 는 만남도 주님은 그냥 자유하게 만나셨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응답 받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이 구약에도 그 있었고 지금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지금도. 어느 날 갑자기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만 생각하면 안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응답받을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날짜를 정하시고 만남을 정하시며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시아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서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영이 열어졌어요 예리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고난을 더당어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은 예림에게 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신하고 순종을 할 뻔했는데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나요 40일이 지나면 이성은 망한다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너 이거 해라. 그럴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 받아서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 게시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응답을 주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접근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더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기도가 쌓여야 되고 용성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도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런 열정이 나를 사명자로 만들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오늘 내가 그 어제 재밌는 꿈을 하나 꿨어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꿈이기도 해요 꿈을 뭐절대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 유명하신 분이라고 소문이 나서어요 껍데기는 사람의 모습인데 실제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볼때 주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래서 소많은 종들이 한쪽에 거기 거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무리 중에 나도 찾아갔어요. 도대체 이분이 세계적인 큰신의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고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사육을 한대요. 그렇대요. 제치가 적절할 때 나오시네요. 예? 그런데 한또 그, 그분이 그 계시는 곳에 절반은 목회자들이 수십만 명의 목회자가 꽉 찼어요 좀 부풀리면 너무 많아 세계적인 종들이 다 모였어 왜 그분에게 능력을 받으려고 또 한쪽 절반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환자들 병자들이 다 모였어요 나도 그곳에 갔어요 가서맨 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나한테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저분 모르는데 왜 저분이 나한테 오라 그래 근데 그분이 한번 말을 하면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거 뭔가가 있어그 근데 내가 갔어요 예? 예? 뭐라고? 적절할 때 코를 풀었다고? 누가? 김경자 집사님이 아니 김김금자 집사님이 하여튼 누가 코를 풀었는지는 몰라도 주님은 코 풀으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 왜 저분이 사람들 많은데 나를 망신살이에 뻗친데 왜 나를 오락할까 그래서 이제 나를 보면서 김 목사는 반말로 나한테 하는 거야 김 목사는 멀리 앉지 말고 옆에서 내가 하는 것을 잘 지켜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장님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다리가 구부러진 사람 팔에 붙은 사람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있는데 눈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 눈에서 불이 나가고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와, 만지지도 않아 안수도도 안해요 그냥 이마소서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버리고 병자들이 다리가 다 펴져 버리고 막 손이 펴져 버리고 눈이 막 떠져 버리고 막. 할렐루야 쉿, 우 앞을 볼지어다 요즘.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그런 능력 받기를 원해요? 아마 받으면 타락할 걸, 정 집사는. 금괴 가져와라, 그럴지도 몰라. 네. 편하니까 얘기 편하니까, 밥 하거라, 반찬 하거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면서도 이분은 할렐루야 봤지 말하 들면 꽉 쑤셔버려 죽여버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천인자와 극율과 원의가 너무 풍성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어떤 바라자 그죠 기도했죠 손만들고 그러면 치유됨을 가고 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수많은 목회자들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소원이 뭐냐 김 목사 임 목사 박 목사 문 목사 뭐가 소원이 뭐야 소원이 썬말해봐다 들어줄게 소원들 주여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주여 뭐하다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필요 필요 필요 다 얘기해요 그대로 될지하다 그대로 될지하다 그대로 될지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한테는 그런 걸안 물어봐 나도 물어보면, 지금, 새성전, 지금, 아니, 새성전이 라 그, 그, 그, 빈 건물이라도 좀 달라고 그럴텐데. 아니, 5조 원, 50억이라도 좀 달라고 그럴텐데. 나한테는 안 물어보는거야. 미치겠어. 난 준비할 대답이 다 그래. 나도 저 목사님처럼 성전 무척 돈좀 달라고 그래야지. 나도 뭐좀 달라고 그래야지. 뭐좀 달라고 그래. 준비하고 딱하고 있는데. 설렁해요 끝 가요 그래가지고 는 드디어 이제 내 차례가 왔어 적어도 나는 백가지 소원을 알아야지 첫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둘째 머리 나는 거 셋째 빠진 머리가 다시 부우하게 나서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대는 거 회춘하는 거 이런 장난 섞인 생각도 속에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이새 조금 피곤하면 뭐가 흔대가 막 나고 막 이러는데 좀 코도 좀탁 눈도 좀 쌍꺼풀 지고 뭐 이런 것도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김 목사도 소원 있으면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목마름을 좀 해결해 주소서 이, 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 어내 내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지? 내 영이 목마르니 이 목마름을 좀 해결해 주소서 다시 말해보라 너무너무 갈급하고 갈증을 느낍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죠 <웃음> 속보인 <웃음> 소리인데 이 목마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능력을 달라는 것 거다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사역해 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이 안 나고 이 목마름을 영적인 갈증 갈등, 갈등 목마름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고개를 살라살라들면서 쉭 웃는데 아 그분이 예수님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수 많은 정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수 있어서 그러면서 갑자기 그분의 손에 큰 세수대야 같은, 바켓스 같은 세수대야인 세수도야, 것 같기도 하고, 바켓스 같기도 하고, 큰 세수대야를 하나 주면서 거기 보니까, 이거는 하늘의 생순이라. 그러면서 이걸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 오늘 다른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그게 바뀌었어요. 주님이 사인하시고 감동 을 주셔서 그렇대. 어찌 그리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신지 몰라. 이 생수를 마셔라. <웃음> 어? <웃음> 생수 안 마셔서 그래 지금요. 자 누구요 근데? 어? 언니? 예? 네? 이상의 집사님? 네. 어쩐지 생수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수제 같은 큰 양판에다가 정말로 맑은 생수 이걸 주면서 다본 이걸 원샷. 무슨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셔. 술을 많이 자셨나? 옛날에 포도주를 포도지 많이 마셨 그러니까 예수님 가난 혼인 잔치에서 그 너무 많이 마셨어. 주님이 나 때리실지 모르겠는데 원샷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한 번에 쫙 마셔서 들달고 <웃음> "너무 시원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갈증에 좀 해결됐는가? 아니요. 더 목말라요. 더 갈치기랍니다. 그래 좋아 내가 또 줄게. 손을 딱 대자마자 또 세습대 같은 데다가 그게 물이 또 채워졌어요. 또 마셔. 원샷. 세 번을 내리 그분께서 세 번을 다 마셨어요 세 번을 마시자마자 시원해지면서 할렐루야 눈이 맑아지고 몸이 회복이 되고 영이 막빵 뚫리는 거예요 아우 은사 병고치는거또 성전 건축하고 뭐돈 많이 받고 아휴 아래로 보이더라 아래로 하리로 보이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머리에 j a h 들을 l 해 e l u j a h h 하늘의 능력과 땅의 능력과 모든 능력과 복을 주시옵소서 아 l u j a h h 그런 축복교도를 해 주시니까 수많은 중들과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이목이 집중되버려서 내가 난 그런 거 싫어하는데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분하고 똑같은 사역을 또 시작하는 거야 그 옆에서 할렐루야 회복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부위를 지어다 표지를 지어다 고칠 지어다 물건이 말지하다. 그럴 때마다 막 하늘이 뻥뻥 뚫리고요. 사람들이 변화고 달라지고 하는데, 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여서 하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 하나도 안 피곤해. 네. 근데 피곤하기는 해. 왜? 몸이 못견뎌요 몸이 못견뎌요 영은 하나도 안 피곤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정말로 또꼭다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가 넘치는 그런 곳에 정말 하나님이 심판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자이저록이 임하니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입이 또 동성년자들 모이는 이태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서 딱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민주주의가 성소수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동성연애자들이야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야 연예인들도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동성연애자를 옹호하고 옹호하고 시 도지사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이런 인간들이 동성연애자를 옹호하고 있다니까요 성소수자는 미명하에서 하나님이 심판 안할 수가 있어요? 미치고 환장을 노르세요 자,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은 다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물좀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니까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론적인 말씀의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이 여인은 생수로 느껴지도록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갈증과 목마람을 풀어주시려고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시비 걸수 있으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시내로 가게 만들어 놓고 다른 데로 가게 만들어 놓고 이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분명히 다섯 명이나 있었어. 남편, 남편 다섯이 있었어요. 간음을 했던, 정당치 못한 부부생활을 했던 간에, 남자 다섯이, 남, 다섯 남편이 자기 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갈증, 성욕, 본능적인 거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점점 갈증을 더 느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삶은 다 그렇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과연 나에게 오신다면 내 상태를 진단하신다면 내 안에는 내가 없다 그러신다면 어떡하죠 내가 죽인 듯 해왔던 그것은 생수가 아니다 성경 이론일 뿐입니다 성경 공부만 했지 내가 생수로 너에게 다 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예수님. 생수로 만나야 한다 생수. 생수 주시는 분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생수 교회 이름을 쓴다고 해서 생수가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제가 주님의 교회로 이름을 지을 때 주님이 교회로 해가지고 주님이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사명교회를 하다가 사명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교회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름은 멋있게 지어 어떤 교회는 불기둥교회라고 하죠 불기둥 교회. 불기둥 구름기둥교회 근데 거기 가서 기둥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불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구름과 임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놓고 이름만 걸을 써요 여러분, 교회 이름에, 교회 이름 가지고 영혼을 낚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아, 예. 할렐루야. 아, 예. 자, 이 여인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신 적은 없고요. 제자들에게 기도는 가르쳐 줬다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만큼은 예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도 무슨 예배? 가장 신령한 예배가 뭐냐? 가장 확실한 생수가 뭐냐? 목마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생수, 그게 내 목마름에 푸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여자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의 공백이 채워지고, 영의 공백이 채워지니까, 영적인 빈 공간이 채워지니까, 그것이 혼적으로, 정신력으로, 정신력으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들. 지금까지 내가 육적으로 살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육체대로 살았는데, 주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육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을 뜯어왔지만 나중에는 물동이를다 버려두고 내가 지금 우선 급한 것이 뭐냐 이 물을 길러서 집에 갔다 오면 이분은 또 이동해서 다른 데로 가실 수 있으니까 나 이분 놓치면 안 된다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마 그런 말은 성경이 없지만 예수님이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잠깐만요 그냥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생수이신 예수를 만났다 내 문제를 풀으시는 분을 만났다 예수님이 오셨다 나와라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전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하다 내가 망신살이 뻗치면 어떡하지? 거부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 여자는 가서 그런 수준의 전도가 아니고요 가서 그냥 강력하게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오셨단 말이야 빨리 오세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 여기 먼저 왔어 물덩이를 버려두고 왔는데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안 그러면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정통 남자들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다 와버린 거야 이여자 말던 걸 할렐루야 은혜 제대로 받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물 길러 왔는데 물, 물 길러 가진 않고 물이야 뭐 아무데나 먹을 수 있지만 자기가 예수님 만나니까 육에서 정신으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영적인 것이 막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영이 채워지고 회복이 되면 육적인 삶은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육적인 것에서 떠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역사실 예수님이 만약에 나에게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약하다면 우리는 뭔가 좀끌어들이야지 않겠어요 예. 할렐루야 그 끌어들인 부분이 누가 어떤 인생에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느냐 덜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방식이 달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어린아이들에서도 어른들까지 이게 안 되니까 내가 하는 방법을 다 해봐 아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인생 만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올인해서 일하면서 주님 오늘 갑자기 있다는데 오늘 갑자기 그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수가생에 그냥 갑자기 주님이 오셨어말몇 마디에 자기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고 인생이 다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그냥 나는 전도자다 그렇게 안 해도 열매를 통해서 말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전도자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절차나 순서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하지만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결돼 버립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할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내가 할수 있다, 내가 할수 있다 그런 자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아까 그꿈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꿈꾸고 나서 너무 너무 운이 서운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눈을 뜨야 싫더라고요.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런데 타락하지 않는 전제 조건이 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주어질 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물질적인 부도, 영적인 은사도, 교세가 막 커지고, 더부흥되고 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것이고, 사람들이 막 축교 세워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텐데,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좀 잘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귀에게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려고 하고 엎드리려고 하고 성령의 능력과 불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아무리 주님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해도 오늘도 내가 교회 간다 가방을 딱 메고 찬양하면서 그래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감사해요 이러면서 성경 자전거 타고 비비고 오고 차로 오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꿈과 현실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날수록 있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